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엑시아입니다. 어, 엑시아의 10분 강의. 오늘 진행할 내용은 상대 강도지수 RSI죠. RSI와 그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활용법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어, 위키백화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좀 안내 좀 해드리려고 상대 강도지수 RSI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지표이다. RSI는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다. 미국의 윌레스 와일더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 값을 구하여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로,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말하면 되게 어려워 항상.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에 상승하려는 상승압력과 하락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는 70이 넘으면 과매수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이런 식으로만 해서 일반적인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안내 자료에선 70이면 뭐, 매수, 30이면, 아니, 30이면 매수, 70 이상이면 매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지표는 아니죠. 이말 뜻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음... 캔들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시다. 보통 RSI는 RSI는 한 14일짜리를 많이 표준으로 좀 사용하죠. 14일짜리, 그러니까 14개 캔들의 어, 종가가 기준입니다. 보통은 그 종가가 이전 이전의 종가보다 상승했다는 건 뭡니까? 양봉이란 소리죠. 당연히 이전 종가보다 상승했으니까 양봉 양봉이에요, 양봉. 하락했다는 건 음봉이죠. 음봉. 은봉. 그러니까 이 양봉이 양봉의 상승폭의 평균이 얼마고 하락폭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게 RS를 구하는 거예요. RS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봉이 1일 날 30만큼 오르고 15, 그 다음에 뭐 내리고 10, 28, 30, 또 내렸다가 또 26, 24,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14일 동안. 그럼 이 기간 동안의 RSI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14일이니까. 얘는 아마 그 전에 캔들이 하나 또 있었을 거고 지금 표시가 안돼 있지만 앞으로 다음에 나오는 캔들은 이 녀석을 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 14일간의 평균 상승, 상승, 이번에 평균을 AU 에버러지 업. 그래서 쭉 계산했더니 24.1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락도 똑같이 이번엔 AD를 구해요. 그럼 이제 4 개밖에 없잖아요, 은봉이. 그러니까 나누기 4 해가지고선 18.25가 나왔어요. 그럼 RS는 RS는 RS는 이 녀석들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AU 나누기 AD를 합니다. 계산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약 1.32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이 넘었다는 건 뭐예요? 1이 넘은 건. 얘가 큰 거죠, 상승폭이. 1이 넘은 건. 얘가 얘보다 작으면 1보다 작게 될 거예요. 0. 얼마가 나오겠죠? 1이 나왔다는 거는 만약에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나오겠죠.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RSI는 RSI는 RS에서 방금 이 위에서 구한 것에서 그래서 1을 더하고 RS를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100분율로 표시를 하면 계산하면 56.906이 나와요. 만약에 똑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이게 1이라면 여기다 1이고 1이면은, RS가 1이면, 50이죠. 그죠? RS가, 그러니까, RSI가 50은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50을 넘었다는 건 상승폭이 더 많았다고, 50 아래는 상승폭이 더, 하락폭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100, 그럼 0. 그러면은, 100이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음봉이 하나도 없으면 100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0이 나온다는 건 양봉이 하나도 없지 그냥 14일 동안 계속 음봉이면 RSI의 14는 14번째 그캔들에선 0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유, 벌써 6분이 지나버렸네. 항상 10분은 부족해.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하니까, 캔들로 해서 다이버전스나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할 때, 이 캔들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지. 왜냐면이 RSI라는 값은 종가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캔들 끝에 있는 저가랑 고가는 값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체크할 때, 이 꼬리, 윅은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차라리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3개 봉이니까 지금 거를 포함하는 거니까 총 캔들의 수는 14개입니다. 캔들의 수는 13개 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걸 빼서 13개고 지금 걸 여기서부터 포함한 개수는 총 14개의 캔들 14개의 캔들이 지금의 값은 약 5 4예요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는데 54.9 얼마입니다. 여기 값이 RSI 값이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내린거니까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상승폭보다 여기서부터니까 값이 그러니까 50이, 50이 안돼요. 33입니다. 그러면 은 저희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하락폭이 이 구간 동안엔 하락이 더 많았고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더 많았던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뭐 이거는 음? 이거 무슨 다이버전스인가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인가요? 그러니까 내린다! 그런 이유로 내리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에 여기에 대한 하락북이 여기서보다는 지금은 좋아진 거죠. 당연히 좋아진 겁니다. 당연히 상승폭이 올라갔으니까 또, 그럼 반,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를 좀잘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 기간이 겹치는 경우의 신뢰도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죠. 구간이 겹치게 되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대한 비교로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아주 먼뭐 지금 여기 값이랑 저 멀리 한두달 전에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건좀 약간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값은 여기서부터 값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는 하지만 이, 이 구간에서 여기에 비해선 상승폭이 하락폭도 있고 하락폭이 더 늘어나니까 여기서는 값이 줄고 여기서는 상승폭이 그대로 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가 나오겠죠. 사실 RSI라는 RSI의 다이버전스는 눈짐작으로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자체는 정확한 값은 몰라도 꼭 차트를 봐야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된,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은 조금 트레이딩을 하는데 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아레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되었길 바랍니다. 엑시아 였습니다 <웃음> 시간이 <웃음> 10분 가지고서는 뭐 지표 하나 설명하는데도 뭐안 되네요. 또 올게요.